어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3주년이었는데요.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중에 두 가지 과제에 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용의 보장 측면에서 강조되었던 고용보험의 경우 보면 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. 이런 부분도 좀 없애야 될 것이고요.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고용보험의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를 좀 차근차근 마련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둘째로는 국민분들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여 오셨던 개혁도 지속돼야 되는데 특히 뭐 검찰개혁, 경찰개혁, 국정원개혁, 법원개혁 등 개혁과제들을 멈추지 않고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~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 설치는 진행됐지만 특히 경찰 관련된 부분은 20대 국회 때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개혁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될것 같고요. 국정원 개혁이나 법원 개혁 역시 좀 제도적인 틀로서 완성을 어~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난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에 힘을 좀 많이 실어주셨던 것은 이런 개혁을 제대로 좀 추진하라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개혁 과제들 충실히 완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